저희 모노레스는 누구나 쉽게 조금 더 편하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모노레스만의 특화된 IT 기술로 헬스케어 시장의 밸류체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임직원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역에서 원하는 만큼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전문성과 그들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만의 더 나은 결론을 찾고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젤은 노력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개발한 첫 번째 스마트 스낵입니다 주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노트로픽 성분이 함유되어 공부하는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도마마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우리 기억 속 가장 빛났던 순간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꽃잎을 통해 잠시 잊었던 순수함을 되찾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